드리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생일 정말 즐겁게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The night. 저는 이제 잘어갑니다. Morning oh, s till sleeping. y o u really don't understand. I'd be some being with boys. I know, I know, so does Claire and Mitchell, but you know what? 자는 말대로 우린 회사 아닌가 없어요 친구들이랑 떨어져 이상하데 어머님, 구� o 아휴 제발 망했다 망했다 <웃음> 아니 저거 범죄자랑 같이않 돼. 데내좀 고민 많이 했 너무 비싸고 맛있어요. 얌양 <웃음> 그래서 시키래? 근데... 아, 미친놈! 아, 어, 뭐나 요즘부터 다래끼 잘안 난다. 나 원래 엄마... 엄청... 너 뭐야? 이번에 필리핀 갔을 때 사온 것들이에요 마시멜로 이거, 이건 거이 다이소에도 사실 파는데 이거 사왔고 감자칩 되게 맛있게 먹어서 사왔고 그리고 사실 이건 필리핀 제품은 아니지만 우롱차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헤어 제품들 되게 싸길래 이거랑 치약 제일 많이 사왔어요 이건 몇 개는 제가 쓰기도 하고 친구들 주기도 하고 이러려고요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지금 망고랑 오렌지를 타서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어요 좀 약간 조금 인공적이고 불량한 맛은 있는데 되게 맛있게 먹고 있어요 이런 가루 제품을 진짜 많이 샀었는데 거의 뭐 스위스 미스 대리점 사렸어요 지금 비트리스 헤어에 살 생각이 없었는데 친구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나나 칩두개 말린 멍고도 이것도 그냥 보이길래 샀고요 이것도 필리핀 제품은 아니지만 보이길래 샀고요 그리고 노니 비노 그냥 사야 될것 같아서 샀어요 딜마차 그리고 그램크래커 이거를 쇼핑하고 나서 돈이 좀 남길래 이걸 샀어요 반드시 모아야지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어쩌다 보니 계속 모으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렇게 샀습니다